고객정보 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구분을 선택하는 콤보 상자 이걸 말하죠. 클릭하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관리자, 일반 사용자, 고객이 추가되는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개발 도구를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 고객정보 현황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고객관리를 더블클릭해 주시면 고객관리 폼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빈 공간을 더블클릭하시면 유저 폼에 클릭이라고 뜹니다. 클릭을 눌러서 Initialize를 선택하시면 폼이 처음 실행될 때 초기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폼이 실행될 때 값을 줄수 있습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문제에서 위드와 애드 아이템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위드 없이 애드 아이템만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cmb 컨트롤 스페이스바 점 애드 아이템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 관리자 쌍따옴표 엔터 쳐 주시고 범위를 씌우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해주시고 일반 사용자 고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고객 정보 현황을 클릭했을 때 조회 구분의 목록에 뜨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CNB 조회 구분을 반복해서 써야 되죠. 근데 이 반복해서 쓰는 걸 위드를 쓰면 반복해서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드를 적어주시고 한칸 띄우신 다음에, cmb 조회 구분을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다가 엔터치시고 탭키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에도 전부 다, 점 .add 아이템만 남겨놓고, cmb 조회 구분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with 문이 끝나면 end with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줄을 좀 맞출까요? shift 탭을 눌러서 줄을 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CNB 조회 구분을 세 번을 적어야 될걸한 번만 적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상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조회 구분을 눌렀을 때 목록이 잘 나오면 됩니다. 등급 종류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LST 등급 종류 목록에 추가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 종류의 내용이 폼의 등급 종류의 내용에 뜨도록 해주겠습니다. 빈 공간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이제 목록이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뜨면 되겠죠 엔터를 쳐 주시고 lst 컨트롤 스페이스 바 r o w 로 r 소스 라고 있습니다 로 r 소스를 더블클릭하시고 는 쌍따옴 표 i 4 셀부터 콜론 i8셀까지 라고 적어주시고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로우소스는 add 아이템과 다르게 add 아이템은 하나씩 하나씩 값을 입력하는 거고 로우소스는 워크시트에 있는 셀의 범위를 지정해서 범위에 들어있는 값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명령입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더블클릭해서 종료해 주시고 제대로 실행되는지 보겠습니다. 플래티넘부터 일반까지 잘 나왔습니다. 고객명을 입력하고 고객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시트 표일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서 제가 만약에 고객명에 김현진을 쓰면 김현진의 고객등급, 매출금액, 결제 방식이 폼에 뜨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다라는 메세지 박스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객 조회를 클릭했을 때니까 고객 조회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고객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가 뜨게 됩니다. 탭 키를 누르시고 포이치문을 써 보겠습니다. 포라고 쓰시고 한칸 띄우시고 이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칸 띄우시고 개체 변수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a 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한칸 띄우신 다음에 in 이라고 쓰시고 한칸 띄우시고 컬렉션 개체 라고 해서 이제 차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범위 값을 넣겠습니다 range r a 컨트롤 스페이스 바 레인지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d4, d7이라고 입력하시고 쌍따옴표로 묶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d4부터 d7셀까지의 범위를 차례대로 하나씩 가져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d4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a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는 D5셀에 있는 값을 A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는 D6에 있는 값을 A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는 D7에 있는 값을 A에 담아서 반복을 합니다. 결국 D4부터 D7까지 하나씩 하나씩 A에 담아주게 됩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넥스트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포 이치문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저희들이 값을 하나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키를 눌러서 안으로 넣어 주시고 저희들이 폼에 고객명을 적으면 워크시트에 있는 d4 셀에 있는 김현진의 이름과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여기에 행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 번호를 알수 있게 저희들은 행 번호를 4행이 돼야 되니까 처음엔 4행이고 그 다음엔 5행 그 다음엔 6행 그 다음엔 7행 이죠 그래서 행이 하나씩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이 하나씩 증가 될수 있도록 값을 줄 건데 처음에 h를 는 4라고 주시면 4라는 행값을 h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이치문에서 아무리 돌아도 h값이 4에서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하기 1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5라는 값이 h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h는 계속 5만 되고 변하지 를 않습니다. 그래서 4자리 대신에 h 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h 가 4였다면 더하기 1을 해서 h 가 5가 되고 h 가 5면 더하기 1을 해서 h 가 6이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값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h 값이 위에서 정의된 내용이 없이 그냥 바로 h 에다가 더하기 1을 하라고 하면 h 값이 정의가 안 됐죠. 그래서 포문 위에다가 h 값을 정의하겠습니다. 이걸 초기 값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h 값은 저희가 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3을 주냐면 지금 행 값이 4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래서 3을 주시면 호이치문에 들어와서 3 더하기 1이 돼서 처음에 비교할 행이 4행이 되기 때문에 3을 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 주시고 if 한칸 띄우시고 a.value를 하겠습니다. a.value는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고객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txt 고객명이랑 a에 들어있는 값이랑 같은지 비교를 해 보시고 then 두 개의 값이 같으면 탭키를 눌러서 안에 넣어주시고 그러면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고객등급에 홈에 고객등급에는 셀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가로 열어주시고 행은 H가 행 번호를 갖고 있죠. H, 콤마 열은 A가 1, B가 2, C가 3, D가 4, E가 5이기 때문에 고객 등급은 5가 됩니다. 그래서 5라고 적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범위를 씌워서 컨트롤 C 엔터를 치시고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고객 등급만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매출금액을 해주시고 매출금액은 여섯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6을 적겠습니다. 고객 등급을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결제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 결제 방식은 일곱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7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김현진을 처음에 찾았다면 포위치문으로 D4셀부터 D5, D6, D7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죠. 김현진을 찾았다면 성은이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포위치문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가면 됩니다 포문을 나갈 수 있도록 엑시트 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객명이 같은 자료를 찾으면 폼에 고객등급부터 결제 방식을 입력해주고 포문을 나가게 됩니다 엔터 쳐 주시고 shift 탭을 누르고 and if를 적겠습니다 이제 조건에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메세지 박스를 띄워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치하는 값이 있어도 엑시트 포문을 만나서 포문을 나가게 되고 포문을 나가면 next 다음 위치로 오게 되죠 그 다음 d4부터 d7까지 값을 다 a에 넣어서 비교해봐도 일치하는 값이 없어도 결국 next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포문을 나오게 되는데 일치했는지 안했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도록 변수를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포문 위에서 C라는 값을 0이라고 초기화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치를 하게 되면 포문을 나가기 전에 C라는 값을 1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값이 일치하면 C라는 값이 1이 될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포문을 나가도 C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if C가 0이면 일치하는 값이 없었던 거죠 then 그러면 탭키를 누르시고 msg 컨트롤 스페이스바 쌍따옴표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s h i f t t a n d i f 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 이름을 RK라고 적고 고객 조회를 하시면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고 주성치를 적어주시고 고객조회를 누르면 주성치에 플래티넘 98,000 현금이 오게 됩니다.